국민가수 박창근의 전국투어 콘서트 소식입니다. 박창근이 단독 콘서트로 팬들을 만난다고 하는데요. 박창근은 오는 27일 오후 3시와 7시 서울 KBS 아레나홀에서 2022 전국투어 콘서트 박창근 서울 공연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TV조선 내일은 국민가수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대세 국민가수로 떠오른 박창근이 선보이는 단독 콘서트입니다. 박창근은 그간 방송에서 선보였던 주옥같은 경연곡과 자신만의 정체성이 담긴 자작곡 등 다채로운 샛리스트를 준비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진행한 2022 내일은 국민가수 전국투어 콘서트에서 국민가수 멤버로 팬들을 만난 박창근은 이번 단독 콘서트를 통해 홀로 무대를 꽉 채우며 대중이 선택한 국민가수의 내공과 저력을 증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소속사 측은 박창근은 관객분들에게 보다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연습에 매진 중이라며 박창근의 가수 인생은 물론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담긴 명곡들을 준비했다. 인생 콘서트로 보답할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 라고 전했습니다. 1999년 데뷔한 박창근은 최근 새 잎이 리본을 발매하며 대한민국 포크 음악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특히 박창근만이 표현할 수 있는 아날로그 감성으로 전세대 리스너를 아우르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국가가 부른다와 바람의 남자들에 출연하며 매회 레전드 무대를 경신 중입니다. 한편 박창근은 2022 전국투어 콘서트 박창근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창원 전주 울산 청주 일산 등 전국 각지를 돌며 공연을 이어갈 예정입니다